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긴 중안부에서 모턱일 경우 컵구멍이 이렇게 벌름하게 볼수 있다는 것을 그 안면 근육의 동쪽 구조 이것을 그 패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턱이 이렇게 길다고 한다면 대부분 이렇게 주걱턱을 그 생각을 하십니다만 뭐 우리나라 말로 그 주걱이라는 게 주걱 주걱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어좀 굉장히 뭐 이렇게 별로 어 호감 가지 않는 인상을 어 주게 되겠고요 그 반대의 턱은 무턱이라 그래서 턱이 이렇게 뒤로 어 들어간 것들을 그 무턱이라고 말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턱이 긴데, 주걱턱이 아니고 도리어 무턱인 경우의 얼굴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서 보면 괜찮은데 옆에서 보면 턱이 길어요. 앞턱이 부족해서 자꾸 신경이 쓰여요. 살짝 무턱인 것 같아서요. 약간 긴 무턱 같은데 여기서 턱이 더 길어지는 건 절대 싫고 앞으로 볼륨감 있고 살짝만 나오게 하고 싶은데요 하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례자분은 인중길이 대 앞턱길이 비율이 1, 1대 2로 아주 예쁜 그 연예인 비율입니다만 어딘지 모르게 예쁜 연예인의 비율이 그 연예인 비율의 턱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얼굴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회전시켜 보면 이턱끝 이근이 수축을 하고 있으면서 턱 끝에 앞쪽 돌출이 조금 아쉬운 듯한 그러면서도 수직 길이가 그위아래 수직 길이가 긴긴 긴 무턱이 되겠습니다. 이러한 빨간 선에 하관라인을 노란 하관라인으로 만들게 되면 턱도 길어 보이지 않으면서 무턱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. 이러한 긴 무턱의 교정방법으로서는 뼈 절골술을 하는 이부성형술 어, 성형외과에서는 제니오플라스티라고 합니다. 이이부성형술이 있는데 이 수직 길이가 길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더절골을 해서 중간뼈를 그 샌드위치 그 조각처럼 이렇게 딱 빼낸 다음에 그 오른쪽과 같이 앞으로 전진하는 방법이 있으며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턱이 길어지지 않도록 실리콘이나 매드포어의 그 무턱 보형물 삽입술이 있겠습니다 지방이식 전문병원인 저희 박현성형외과에서는 엣지를 살리는 무턱 지방이식으로 빨간 선의 턱 라인을 파란 선의 턱 라인으로 보이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턱 지방이식이나 볼 지방이식 뭐 이마 지방이식 하면 그 볼륨 성형이라 그래서 볼륨이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성형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엣지를 살리는 그턱 라인을, 턱 라인 지방 이식을 사용함으로써 턱 라인의 지방 이식을 했을 때 도리어 얼굴이 살쪄 보이지 않고 갸름해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 보시다시피 턱은 긴것 같은데 무턱으로 보이는 얼굴 또 이러한 긴 무턱이 있는 반면 이렇게 무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쁜 얼굴형이 있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왜 아까 본그 사람들의 그 턱들은 안 이쁘고 이 턱은 예쁜지 그 우리 인간의 시각에 턱이라고 인식되는 부분은 이 얼굴에서 어디, 이 부분만 턱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턱이 크다, 턱이 길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그 해부학적 구조와 함께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